우리 회원들 비료 실으셨어요? 비료 네? 다 실으셨어요? 지금 실은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저희 지금 연구원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신청하신 분들 지금 기다려서 지금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받아서 간신다고막 지금 오늘 도착하자마자 이제 다 가져가시죠 지금 완효성 <웃음> 코팅 비료고 칼슘 고토들어고 음. 지금 봉소하고 미량소 가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네. 어 수입 비료 같은 거 이런 거가 다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치면 황산가리를 칠 필요가 없죠, 또 따로. 어. 이, 이 안에 황, 지금 황산가리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봄에 질소가 많이 함유된 뭐 요소나 이런 거 많이 넣으면 그때 이제 웃자라거나 아니면 벌만을 생길 요인이 커져요. 그래서 반 만들 때, 기비할때 많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금 이걸 가지러 오신 농가는 너무 많아요. <웃음> 지금 이걸 목빠지게 기다렸어요, 진짜. 목이 <웃음> 빠져, 목이, 목이 빠지고 있어. 이걸 왜 이렇게 드세요? 지금 광천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예요. 다른 분좀 좀 주세요, 네. 지금 난리예요. 지금 네. 운송도 안 되고 지금 주문이 꽉 차가지고. 다른데 지역은 지금 6월 달부터, 어 6월 달 마늘 캐고 나서 바로 주, 주문했대요. 질소, 아, 인산 가리, 미량소도 이게 많이 들어있었기 그래서 이게 같은 국산 비료하고 수입비료 차이가 이런 미량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수입비료는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뭐, 4, 5만원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 구매하시퍼농부가 만든 거요 네, 반갑습니다. 농가만을잘해주면서 작년에 시험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거 혹시 틀리더라고. 아니,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만 보고, 주문했어요. 응. 기본적으로 그 마늘 비료들이 지켜성이고, 이. 이 질소 이나 가리 만들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뭐 다른 거 하나들은 이거는 미량 육소까지다 들어있으니까 미량 네. 유소 다 들어있고 황산가리도 다 삶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황산가리 쓰지 말았어야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알았어. 잘 보셔야지. 내년에는 여름에 시킬 거예요. 아니, 여름에 시면 예, 7월달에 네. 농협에서 받아서 네.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 올해는 처음 했으니까 네. 작년에 제가 혼자 썼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다 아마 쓰게 될 거예요. 놓고. 에네개골라고 하는 거세 개. 세, 개. 아. 세, 개에서 세 개에서 배수가 잘 되고 안 되고 차이랑 네. 어, 대비양에 따라서 이제 한 세포에서 네포 정도 일반 복합 비료는 요소가 들어가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질소 네. 성분이 거의 코팅 요소가 많기 때문에 뿌리고 바로 사용하셔서 가스 피해가 생기고 그런 거는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어퍼포 농부가 또좀 또, 어, 유기질 비료 있죠? 그거 네. 유바라고 네. 하죠. 완전 초콜릿 같죠? 네. 네. 초콜렛이 생겼는데 네. 헬렛 모양이네요? 네, 벨렛 모양으로 살포하기 좋게끔 되 있고요 네. 여기 하나하나 안에 미생물이 꽉 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생물 된거 미생물로 해서 어, 이제 퇴비를 안 하고도 그것만 하고 질수 있는 땅을 살릴 수 있는 아, 그거 어, 해야 돼요 네. 왜냐면 퇴비를 계속 뿌리다 보면 무속 안된걸 옮기다가 걸리면 또 이제 네. 벌금도 물고 법적 처분도 받잖아요. 그리고 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요 지금 SM팜을 회원들한테 올해 좀 많이 알려주셨다면서요? 예, 아니 제가 저 유튜브에 나가니까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써, 써서 효과를 봤다 말씀드렸더니 네. 그 연구 회원들이 일부 부분이 유튜브 보신 분들이 예, 예. 요걸 주문을 해달라 그래서 어, 주문을 했습니다. 야거 준비, 준비. 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됐죠? <웃음> 엄청나요, 엄청나요? 아, 분... <웃음> 올해 기비를 잘했고, 어, 뭘 하셨어요? 어, 슈퍼농구, 어, 슈퍼추비 또 뿌렸고, 원래 기비는 SM팜 뿌렸죠. s m 했고, 처음으로 SM팜을 300평에 15포를 넣었죠. 네. 어, 보통 홍성지역은 어, 일반 완효성 비료를 한 300평에 한 5푸대도 안 뿌려요 5푸래죠 근데 그거를 한 2배, 3배를 더뿌리 거죠 작년에 써보니까 어, 발화가 되고 나서 처음 시, 시기부터 성장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겨울 지나고 나서 지금 부직포를 더 벗기니까, 어, 이쪽하고 지금 저쪽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어이구. 아유, 겨울 내내 잘 컸는데. 자, 보았어요. 우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누렁리까지 하면 아홉리까지. 예. 이 정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지금 SF판 사용하신 거라고? 예, 예. 올라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기준에. 응. 기 하고 여기 딱 오니까. 그지 차이가. 얘들은 어. 고등학생, 얘들은 중학생. 네. 네. 그렇지. 눈에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크기 어,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네, 일곱 개? 이건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어... 여덟 개. 다른 건다 다름 똑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뒤료 하나 바꿨다. 바꿨다. 비료 하나만 바꾼 거예요왜 이렇게 그, 발생하니까? 기존 그 완효성 비료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인산질 자체가 구형성 인산이라서 초기 생육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 인산을 SM팜 사용을 그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인산을 더 먹으면서 뿌리 활착이라든지 뿌리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이렇게 완효성 비료들은 인산 자체가 또 구형성이고 그리고 어 가리가 또 황산가리라서 또 맛향 때깔도 좋아지고 미량 요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대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슈퍼농부가 만들었죠 <웃음> 농민이 농민을 만든 그 비료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공급이 힘듭니까? 마늘 판매하시자마자부터 이제 전국에서그 공장으로 주문을 하시다 보니까 주문이 폭주했군요 <웃음> 네 이게 지금 뭐 계속 생산을 해도 이게 다 공급을 못할 정도로 지금 계속 음. 농가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재료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요새 어떤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음. 뭐 공장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싶어도 어 비료 원자재가 빨리빨리 수급이 안돼 가지고 그런 음. 문제들도 조금 있고요. 이 s m 팜을사용해 가지고 네. 어떻게 그 회원분들하고 농사 지을 계획이십니까? 올해, 작년에 이제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늘 가격도 좀 올라가고 했었는데, 어, 일단은 홍성, 우리 홍성마늘 연구회원들께서는, 어, 이 수확량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SM팜 써서, 네. 어, 수확량을 내년에는 좀한 10% 20% 올릴 수 있는, 음. 앞으로도 이제 연구회원들이 충분히 홍성에서 홍산마늘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어, 많은 정보하고 함께, 슈퍼농부와 함께, 어, 노력하겠습니다. 야 <웃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정말 부자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